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40% 50% 하락 하는 것들은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20% 30%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더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요 15% 20% 적어도 5년 동안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아파트를 파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뉴스를 봐도 어떤 유튜브를 봐도 계속해서 아파트가 상승할 기미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혹시나 해서 뭐 기다리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은 안했지만 영상 한두 개를 보고 전화하기가 뭐하니까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5년 견디지 못하면 파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뉴스를 좀 보시고 전화하기는 좀 뭐하니까 문자로 물어보시는데 문자도 이제 조금 지겹습니다. 전화해서 당당하게 물어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문자를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서울아파트는 저번에도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대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락을 한다고 1 2 0 0 3 0 0개의 영상에 평균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영상 몇개 보고 자꾸 문자나 하고 좀 견디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주식을 할줄 모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뭐요, 유수도 그렇고 주식을 하는 분들이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하는데 제가 팩트만 얘기 드리면은 아직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터지면 한 방에 다 골로 갑니다. 경제도 위기인 상황에다가 은설사 휘청거리고 하천까지 넘어가교 그 밑에 가족들 아무리 피스 하나 파는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제 영상이 뭐 재미삼아 뭐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고 구독자나 올리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 또 규제를 풀고 나면 은 아파트가 상상하지 않을까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도 물어보는데 전혀 안 나아져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아파트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정부에서 규제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파트가 상승하는 이유는 분위기가 너도 나도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부분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런 심리적인 거에서 너도 나도 온 동네 국민들이 대부분 갭 투자를 하고 투기 세력이 됐고 오름판이라고 제가 그만큼 얘기하는데 인상을 올려드리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이게 하루아침에 잡힐 것 같습니까? 안 잡힙니다. 그리고 2006년, 7년8년9년도 제가 예전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 공급도 공급이지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예요. 금리가 2%가 되고 1%가 돼도 아파트 3억짜리가 10억, 15억이 되면 그 이상의 돈을 주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바보 아니면 투자를 안해요 그리고 이런 분양가 오르는거 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거 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고 2024년 5년 6년 7년 8년 아파트 매물이 없으니까 또 다시 가격이 오르겠다 매물 없는거 하고 관계가 없어요 분양하는거 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은 현재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도 그 이상의 가격이 상승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 할인분양하는 아파트,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 그리고 나서 위치를 선정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4,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뭐 규정 완화가 되고 금리가 하락해서 뭐 나름대로 또 아파트 가격이 찔끔찔끔 오르지 않을까 최소 못해도 4,5년은 간다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그 미분양으로 해서 생기는 여파는 어마어마합니다. 대구건설이 440억이나 손해보고 그렇게 포기하는 상황들과 계속해서 분양은 거의 전무후무하게 안 된다고 봐야 되죠. 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40% 50% 하락하는 것들은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20% 30%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더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요. 15% 20% 최고가 대비 이렇게 구입했는 분들이 잘못된 구입을 했는 거지. 이런 차트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다른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많고 미분양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경제가 지금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어마어마하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7년도 뉴스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 하고는 지금 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게전 국민이 갭투자를 하고 노름판에서 놀아놨다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또 미분양 할인 판매를 구입하면 예전에 뭐 TV 뉴스에 나왔는 것처럼 기존에 분양을 받아만 받았는 분들이 뭐못 들어오게 하고 막으면 어떡하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저렴하게 나온 미분양 할인 판매 구입을 하고 나서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많은 아파트들의 대부분이 실입주자들이 대부분 그 아파트를 다 구입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전 뉴스 찾아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 지방에서 올라와서 대구에 갭투자 있는 사람들 많고 버스 타고 마찬가지 갭투자하고 투기했는 사람들 많고 외국인들까지 중국인들까지 아파트에 투자 투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말다 했는 거 아닙니까? 단지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분들은 금매물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5년 정도 이상 가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런 여유까지 없는 분들은 파시면 되고 안 팔리면 가격 낮추면 돼요. 적어도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영상 한 100개 정도는 보세요. 100개 정도. 그럼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자꾸 묻지 마시고 가까운 부동산 가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자꾸 했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물론 현재 뭐 이렇게 보니까 뭐 20%, 12%, 예전에 뭐 40%, 50%, 55%, 60%짜리 그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17%, 19%, 20% 하락했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또다 빠졌는갑다. 이제 금매물이 없는 같다. 이런 거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냥 설명하기 좋게 흘러가는 동향을 또 얘기하는 것이고 뭐 50% 60% 이런 것은 사실 최고가 대비 이 정도까지 또 하락을 했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뉴스를 좀 보시고 예전 거를 어 지금과 비교를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뭐 예전 정부 때 그만큼 규제를 했는데도 미친듯이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다 구입을 했죠. 그리고 지금 와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너도 나도 무조건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 몰려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죠.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 오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5년 정도 갈수 있는 여유가 되면 은 가지고 가라. 아니면 팔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 전화가 오면 무조건 건매물을 구입해야 된다.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전화하기 애매하니까 그냥 문자 한통 보내고 뭐 이래 보내는데 센 까도 돼요뭐 그런데 뭐 그냥 답장은 해드리는데 모든 내용들이 영상이 좀 녹아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보세요 그리고 아파트가 오를 수 있는 기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다고 제가 영상을 올려놨는 것 같은데 지금 더큰게 남았습니다. 미분양이 터지게 되면요. 그때 분위기는 단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공포가 돼서 자살까지 하는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뭐 저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썩 즐겁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그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이런 얘기 계속해서 뭐 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구독자가 10만, 20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모든 얘기들을 조금 순환해 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을 봐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기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팔수 있으면 팔아야 되고 장기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이 된다. 그 정도 되면 여유 있게 그냥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어플에 50% 60% 아니라 최고가 대비 이제 17% 20몇 프로 뭐 이런식으로 뭐 가격이 예전하고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이런 어플 때문에 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공기가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은데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세요 제가 할수 있는 얘기는 제 상식에서 제 입장에서 제 경험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다기 때문에 뭐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뭐 영상에 나오는 얘기 말고 따로 뭐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건설사 부도까지 정말 난다면 미분양은 무조건 나는 거죠. 100% 나는 겁니다. 지금 분양받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건설사까지 부도가 나고 터지면 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고 2006년 7년도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얘기를 너무 계속해서 반복하고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다 보면 공포가 될 수도 있죠. 하락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승장만 구경하다가 갑자기 하락장이 좀 오니까 이게 잠깐 스쳐갈 것이라는 상상 속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지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판단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